그 역함수를 한번더 해버리면 Gx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되잖아요 이야? Yeah. 네, X, Gx 바뀌니까 그럼 이 상태를 비분을 해버리면 F' Gx는 G' X는 이 x 미 비분하면 1 근데 그럼 G' X에다가 B를 넣어버리면 G, B는 A 그러면 F' A G,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G' b 네 1. 그래가지고 A B A B 그러면 1. 오... 이게 실제 역함수의 미분을 증명하는데 저게 쎄요? 네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네. 중요해요. 여기서. 특히. 저게 뭐예요?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